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제가 지금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수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HSK도 있고 뭐 초급 회화, 기초 회화, 문화 중국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더 색다른 수업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수업을. 근데 어떤 게좀 적합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 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드라마 중국어도 하고 싶고요.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문법과 단어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좀더 재미 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래 중국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는 천밀리노래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고민이 많아요 원래 이 시간도 다른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 수강생이 이 시간대 모이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강의를 좀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놀면 뭐해 뭐라도 하나 해야지 일단 자리를 좀 옮겼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노래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어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듣고 그렇게 공부도 해왔거든요 그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좋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 중국어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가 그 천밀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불러볼 테니까 너무 웃지는 마시고 근데 그거 아시죠? 유튜브 저장 이 사건 때문에 쭉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막 중간중간 끊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손보리 위로. 니, 원, 워아이년 2019년, 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 마카오에서도 이게 자주 울리니까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방금 전에 저랑 같이 부른 분은 중국의 이제 데스타죠. 펑티머와 함께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뚜엣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마카오에 있었잖아요. 마카오에 바로 인접한 곳이 어디예요? 주회잖아요. 광동성의 주회. 이 펑티머가 주회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막 행사 같은 데 있으면 주회로 자주 간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펑치모 하니까 또 다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거 불러본 적이 없어요, 따로. 손도다가지고 고양이성 있잖아요, 고양이성. 막, 묽묽묽묽묽. 그리고 그거 한동안 진짜 유명했었는데,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웃지 마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뭐야. 바로 시작해버리네? 我们一起学猫叫，一起喵喵喵喵喵，在你的面前撒个娇，你对喵喵喵喵喵，我的心脏砰砰跳，每天都需要你的拥抱，珍惜在一起的每分每秒，你对我多重要，我想你比我更知道。 제가 부른다고 해놓고 펑 팀워가 다 불러버렸네요. <웃음> 방금 원량 대표 아적심도 들으셨겠지만 가사 내용이 되게 좋아요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펑티모 노래 고양이송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진짜 초급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노래 가사만 좀 배우면 솔직히 다할수 있는데 노래가 빠른데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잘못따라한 부분이 있어요 음, 아무튼 좀 재밌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나요? 아니면 좀 도움이 크게 안될것 같나요? 한번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저 쪽으로 가볼게요 음, 진짜 고민이 좀 많아요 이 학원을 어떻게 해야 좀더잘 키울 수 있을지 학원생을 어떻게 더 많이 모을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도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제 브이로그도 찍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싶지만 또 학원생도 모으고 싶은 거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어... 아 여기 주변 맛집도 좀 알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게 웬만하면 그 맛집 적혀 있는 데가 2인분 이상이에요 2인분 이상 중요한 게 친구가 없어 응 여기 3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웃음> 없고 같이 뭐놀 사람도 <웃음> 없고 진짜 슬픕니다 슬퍼 그래도 한번 이겨내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제 운명이고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과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죠? 안 누르면 고양이 송또 불러버릴 거예요. 면면 면면 면이 무서워라!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